안녕하세요. 파비앙 팝양 유튜브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만년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만년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만년필을 할때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만년필을 처음 구매하실 때는요. 일단 만년필을 구매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본체를 구매하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비싼 거라면, 지금 요 안에 보이시는 컨버터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컨버터도 같이 이제 동봉이 돼서 들어오는데, 가끔 동봉이 안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컨버터도 같이 사주셔야 됩니다. 컨버터 말고 다른 이제 카트리지라고 이제 그 일회용성으로 이제 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척도 힘들고, 세척도 힘들고 나중에 다른 잉크로 갈아 넣으실때 다른 잉크도 조금 넣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컴버터를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벼 잉크를 사야겠죠벼 잉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도 상관없습니다 잉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년필에 어, 따라서 잉크를 타는 타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어요 물론 마년필에 따라서 잉크를 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년필에 따라서 어, 잉크가 조금 흐름이 조금, 잉크가 조금 묽은 걸 쓰게 되면 잉크 흐름이 너무 세서 어, 막 번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잉크 흐름이 너무 적어서 조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잉크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잉크를 탄만녀필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리뷰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조금 찾아보셔서 경험으로 조금 어, 약간 맞으면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게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잉크랑 만년필, 이제 컨버터를 모두 찾았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드디어 만년필 쓸 준비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만년필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만년필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만년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데몬 만년필을 들고 왔어요. 제일 보이기 쉽고 어 일단 제일 어 해명하기 편한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데 언제 리뷰하니? 나흐. 어쨌든 딱 만년필 같은 경우에 구조가 딱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건딱세 가지 되는데 여기 머리 몸체 여기 머리 부분, 머리 부분 여기가 캡 부분이라고 하죠. 캡 부분 이 있고 여기 그립 존이 있고요. 그립 존, 그립 존이라고 하고 그다음 몸체 부분이라고 하죠. 그다음 여기 여기 테일 부분. 여기 테일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테일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테일 부분이라고 해서 꼬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도 어, 여기는 딱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구멍이 뚫려 있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뭐 잉크가 세었을 경우에 여기에 떨어져야 구멍이 뚫려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리뷰는 아니지만 리뷰 시험 될것 같네요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기본적인 어 모든 만연필에는 일단 여기 캡 부분에 이런 식으로 클립이 달려있습니다 거의 모든 펜들이 그렇죠 클립이 달려있고요 일단 클립, 클립을 제외하고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촉 부분과 여기 피드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컴버터에서컴버터잉크 예, 예, 저장하는 공간이라는건다 아실 거라 믿고요 컴버터 예, 부분에서 여기 잉크를 내보내서 여기 중간에 저장을 했다가 여기에 촉 부분으로 이렇게 쭉 내보낸 역할을 합니다 쭉 내보낸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망가지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촉 같은 부분에는 망가지면 일단 뭐 수리업체라든가 뭐 수리대행업체라든가 아니면 본사로 보내서 가, 수리가 가능한데 요거 피드부분이 망가지면 정말 답도 없이 그냥 버려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드부분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제거같은 제 경우에는 검은색 물들어있죠 요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기서 지금 여기 컨버터에서 잉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검은색 물들어있는 거고요 다른 색깔로 하시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물들겁니다 <웃음> 저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어. 세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은색이 오일어있는거볼수 있구요 그 다음에 촉 부분이죠 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촉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 촉이 있습니다 일단 경성, 연성 뭐 이렇게 있구요 경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 이거 안쓴지 이 단어를 안쓴지 오래 됐어요 그냥 하드닙, 그냥 소프트닙으로 할게요 하드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딱딱해요 딱딱해서 그냥 어 필압에 따라서 필기,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어, 굵기 조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립 같은 경우에는 그 굵기에 따라서 필압에 어, 아, 따라서 굵기가 잘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정도의 립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미디엄 립이라고 하거든요. 아 미디엄 립이란다. 어쨌든 어쨌든 그 단어가 있었는데 저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정말 죄송합니다. 네, 까먹었어요. 그 중간 정도의 립이 있는데 어쨌든 하드니까 소프트 닙으로 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딱히 다 설명해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세척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에, 여기 필에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잉크 찌꺼기라든가, 그러니까 잉크 찌꺼기라든가, 어쨌든 잉크 잔여물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잉크 잔여물들이 남아있으면, 초기에 이제 손상을 줄수 있거든요. 다 잉크를 넣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 컨버털 컨버털 안에 세척 기구를 이용해서 어, 열심히 세척을 하여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안 거실 경우에는 촉에 어, 촉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알아주시면 려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파비앙이 네, 의파비앙 설명하는 만년필 설명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한 번씩만 써주세요 감사님니다 저는 가겠습니다